국민의힘 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압박하는 가운데 진태양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안철수 대표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탈출구가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의 선택이 무엇이냐 여하에 따라서 야당의 대선 경쟁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 이 난국을 벗어나는 묘수가 무엇인지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맞아떨어진다면 국민의힘당과 이준석이 맞부딪히게 될 악몽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한 정치적 입지는 진태양란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당원들 다수가 국민의힘당과의 굴욕적인 합당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판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안 대표의 선택에 쏠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선 주자들 중에서 불과 2%에서 4%의 지지를 받는데 불과한 그가 이렇게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면서 결심이 서는 대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심을 밝히는 시기는 다음 주 화요일 16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예스냐 노냐 식으로 누구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만한 강한 푸시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관점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당과의 합당을 했을 경우입니다. 첫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리 불리하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경우 안 대표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 때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선에 불출마하고 서울시장선거에 나서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당과의 합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을 때를 전제한 말이므로 안 대표의 대선 불출마 약속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1차 8명 컷오프 100%의 여론조사 2차에는 4명 컷오프의 여론조사 70%를 결정한 만큼 안 대표가 경선에 참여한다고 할 경우에 최소한 2차 컷오프까지 통과하는 것은 무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불과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바짝 문재인을 뒤쫓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측에서 김경수를 매개로 드루킹의 매크로 여론조작이 오로지 안철수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안철수를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도 줄곧 국민의힘당 주자들보다 여론조사상 안철수가 앞서 있었던 사실도 그를 지금의 2, 3%의 지지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관원토론회에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 중 안철수 대표가 가장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친김에 국민의힘당 내에서 안철수가 1위를 거머쥘지 누가 압니까? 둘째입니다.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은 안철수 대표의 국힘당 합당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 이준석은 국민의힘당의 최소한의 지구당 지분 요구조차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만 있는데 오히려 들어오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백기토항을 요구하는 것인데 안철수 그가 개인적으로 합당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직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합당 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 안철수 대표가 국힘당과의 합당을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말하고 있듯이 안철수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을 소정해야 하는데 대중의 곱지 않은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권 주자임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당헌 소정이라는 무리수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접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끌어들여서 국민의당이 주축이 된 안철수 김동연 금태섭 간의 대선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이세 사람 간의 치열한 경선이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김동연도 금태섭도 어차피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지 않는 마당에 대선 주제로 발돋움할 이런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힘당과 의 합당을 할 경우 자신의 존재감이 국힘당 대선주자 10여 명 속에 묻히게 되는 상황도 예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당을 거절하고 나면 이미 3지대를 표방한 김동연, 금태섭 등을 경선에 합류시키면서 이 자체가 야권의 대선판을 키우는 흥행요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불어 안철수 자신의 존재감도 이 판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안철수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당의 대권주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100%, 200%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철수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설령 국민의힘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고 막판에 가서 자신의 입지를 충분히 올리고 나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은 누구라도 할 만한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힘당의 승리를 안겨준 어떤 의미에서는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제3지대에 함께 참여한 안철수, 김동연, 금태섭 이세명 중에 어느 한 명도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세명의 토론회가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한 한 명과 국민의힘당에서 최종 주자가 된한 명과 1대1 토론회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나서게 되면 국힘당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될 것입니다. 단일화된 여당 주자와 분열된 야당 주자들 간의 선거는 100% 야당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대폭 양보를 해서라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금 끌어안지 않으면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이준석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준석 리스크, 이것은 이미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당은 이미 아사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외로 안철수가 이 열쇠를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